황색하고, 아니, 너무 잘해서. 아이저 친구를 좀더앞에스 세워야 되겠어. 카메라도 이쪽으로 좀 박아서 얼굴도 좀 박아 넣어주세요. 자, 마 아. 마. 마, 아, 마, 아, 마, 아, 마, 아, 갈까 말까 신호등 멈추면서 멈추는데 바운스 줘야 돼. 마, 아, 마, 이건 스타카토. 마, 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이거를 스타카토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차이점 알겠죠? 굵직하게 마, 나가는 거가 위이고 요거는 마, 그래서 이게 임마라고그랬잖아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흐흐. <뭔> <뭔> 오, 오늘 이제 마시는 거 했으니까 먹는 걸 한번 하고 갑시다. 칠칠. 어, 이 발음 배웠어. 칠칠. 어, 입술도 잘 나왔어. 아주 돌출, 아주 좋아, 좋아. 오. 심양 정도 돼. 칠칠. 자, 칠칠. 어, 그냥 해버리수있 오, 오. 자, 칠칠. 앞으로 실력이 밀려나기로 합시다. 칠칠. 먹는 거예요. 검정거 자. 츄! 츄! 후어 츄! 후어 츄. 츄. 츄. 츄! 츄! 츄! 이거 먹는 거예요. 후아 봐. 어아 마셔 봐. 마셔 봐. 마셔 봐. 츄 봐. 츄 봐. 먹어 봐. 먹어 봐. 츄마. 츄와. 먹을래? 먹었냐? 츄이바. 먹었냐? 먹었냐? 어, 다돼 그냥. 츄 반응, 반응 뭐 해? 뭐. 봐 봐. 해봐 봐. 한국말을 물어보는 건요. 반응 그냥 엄마 봐, 똑같아. 권유.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예, 건유오랜만에 들어본 <웃음> 얘기예요. <웃음> 자, 자, 이제 감 잡았죠, 색깔을. 색깔을 감 잡았는데 빨간 건 에너지고 녹색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농민. 농민. 쇽. 쇽. 곰은 우리한테 희망이고 또 잉쇽 할때 영웅도 우리에게 희망이잖아. 영웅은 뭐야, 희망이잖아. 와, 지금 트럼프가 희망이 됐어. 와, 대단해. 자, 쇽. <농민> 셍. 셍. 셍. 셍. 셍. 셍. 셍. 와, 희망 심한 심한 심한 희망 심한 심농민 희망이잖아 쌀 나오잖아요. 농민 농민. 평화 평화 평화 평화. 심한 심한 잖아 심한 심 평화. 오 명령도 명령 한 명령 좋아요. 링링. 음. 자 여유가 있다. 쭉. 쭉. 에너지가 있어야 돼. 살려면 쭉. 쭉. 어 이때 혀가 딱 기대준 주고 자 쭉. 쭉. 니. 니. 니. 니. 바운스예요. 자 처음 하는 학생한테 물어볼게. 지금 니. 워. 어, 음. 했는데 무슨 색깔인지 같아요. 혹시 알아요? 주황색. 아. 뭐야 이거? 배, 천재 미리 배운 거야? 와니니니니 주마 주마 너 여기 사냐고 음... 나 사니까 어쭈구리 자와와어와주주와주와주와주 자, 오이 야 알겠죠 야자니 네 주마 니네 주마 와주와주 Do you live here? 똑같은 거지. 살쪄, 네, 잘 모르겠어. <웃음> 아주, 아주 잘 쳤어. 오늘 애드립 좋아. 자, 주부오우 어, 완전히 지금 카메라 받고 있는데 주우주우주우주우우쭉우화 어, 화화 화화화화우 화. 화. 화. 이건 화려하다니까 희망이야. 우화우화우화우우우리나우우이우우우우우우 띵기. 어머나 마오쩌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다는 자료를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중수님들 깜짝 놀래 후민 정을 보고 어머 마오쩌둥이 뚱국이라고 해요. 이해가 돼요? 나라 말씀이 뚱국 그러니까 6년 전에 뚱궁 이렇게 하지 않고 뚱국뚱국뚱국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음... 이상하죠. 재밌어요. 자 화, 화 중화. 중화. 농민 할때 녹색이에요. 민 민. 국도, 국, 국, 중화민국, 중화민국, 중, 중, 무슨 색깔? 검정. 와 대박이야. 자 혀를 말해야 돼. 중, 중. 이게 어, 뭔 차이냐? 다른 거다 똑같은데 이거를 권 롤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롤링은 잘하면 뭐 이제 중국어는 끝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롤링이란 걸 같이 메모리 해야 되는 거. 이게 이 위치에 혀 위치 몸이이 위치에 포지셔닝을 알아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정확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 왜냐면 막 성조 봐야지 모뭐 봐야지 사화에 어떻게 입모양까지 생각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중국 어렵다고 하는 거지. 자 쫑, 총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춘이 이게 또 들어서 촌, 촌, 신촌 중국. 중국, 중화중화중화민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한국한국 중국, 한국 한, 국 한, 국한국 한, 국한국한국 중국, 한국한국 중국, 다국 중국, 중국, 중국, 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국 탕탕탕, 탕탕탕. 오,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차이 차이 차 농민 농민 오, 농민 농민 꽝꽝 꽝꽝 꽝꽝 꽝꽝 점점 거죠. 이해가 되죠? 우모나 좋아요. 이왕이와 근데 이게 덜커덕 덜커덕 하니까 앞에 덜커덕 은걸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녹색으로 살짝 바꿔 주는 거야. 두 개가 황색이 있으면. 이이 와. 아. 끈만 잘해 주면 돼. 이걸 누구도 안 가르쳐 줘. 어쩜 좋아. 왕 와. 와. 와. 와. 아이니. 에. 아이니. 어 이게 원초적 발음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몰딩을 해야게 나가. 이쁘게 한번 해 봐요. 시작. 와. 아이니. 다시 작 와. 아이니. 오! 우! 시작. 아이디우 좋아 우우아이디어 대표적인 한국 사례야 우와 <웃음> <웃음> 한국인 전통적인 우와 나를 강조하고 싶어 아, 어 그렇죠 어왜냐면 지금 맥 찍히고 싶어 지금 우와 <웃음> <웃음> 카메라 많이 나오고 싶어 우와 <웃음> <웃음> 우아이디우자 <I need. 웃음> 그럼 표준을 얘기해 줄 테니까 다시 우와 <웃음> 자이껏으로 만들어 봐요. 시작. 워아이 오, 그냥 빠지겠다. 충분해 시작. 워아이 오! 시작. 워 아이디. 오, 이건 뭐냐면 무슨 거냐면 내가 사랑해 너를. 뭐 이런 이모션이 들어간 거예요. 왜? 나를 강조했잖아. 와, 막 이렇게. 내가 시작. 내가 내가, 우와 오, 내가, 한국말에서 내가. 내가. 내가. 한 발에서 중발에 그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사랑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가 내가. 내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我爱你. 네, 가까이 조금만 아이니? 어머나 섹시하다, 그렇지? 아, 주 그렇지? 그건 잘 모르겠어. <웃음> 네, 그건 취소. 자, 개별적으로 이모션이 틀려서 시작. 뭐 아니. 오, 네. 오, 어, 이거 좋은 중. 이걸 살려야 돼요. 자, 이왕. 이왕. 이왕 이렇게 된 거. 자, 시집도 늦게 갔는데. 자, 이왕. <웃음> 공부. 공부, 아니 공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왕왕왕왕왕이왕이왕와완전히완전히양양자샤냥샤냥어 벌써 그면 혀가 로링됐다는거딱 나오죠. 샤냥 샤냥 샤 혀가 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한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어샤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면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냥 샤 샤냥 샤샤샤냥 양? <웃음> 양? <랑? 야? 웃음> 아, 그렇죠. 양? 지금 카메라가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음. 오늘 약간 지금 그, 저기, 아이런사랑한 그래. 사람, 자, 양? 양? 양? 양? 니? 니? 니.